네, 이번 시간에는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, 살펴보겠는데요.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을 중간 정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특히나 조건문이 중요하게 사용이 될거예요 자, 우선 자바스크립트부터 살펴볼 건데요. 여러분들 좀 검은색과 흰색이 왔다갔다 하면서 눈이 아프실 것 같아서 제가 색깔을 좀 밝은 색깔로 바꿔봤습니다. 어, 잘 찾아보시면 색깔 이런 테마 같은 걸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. 음... 자 시작해 보죠. 자 저는 7. PHP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. 여기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만 로그인을 구현을 해볼 겁니다.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좀 알아두셔야 될 기능이 있는데, 자 프롬프트라는 기능입니다. 프롬프트, P R O M P T. 여기에다가 비밀번호라고 이렇게 적어 주고요. 자, 우리의 페이지를 열어 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. 그리고 비밀번호를 물어봐요. 거기에다가 1111111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이 명령. 이 방금 보셨던 경, 그 창을 띄운 거예요 거기에 비밀번호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자이 명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긴 창이 뜨면서 자 여기에 있는 비밀번호라고 하는 텍스트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럼 사용자가 여기다가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겠죠. 뭐 예를 들면 111111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되는데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우리가 받기 위한 방법은 여기에다가 어 패스워드라는 변수를 이렇게 주면 됩니다. 자, 한번 해 볼게요. 자, 이렇게 경고창이 뜨면 어떻게 된 거냐면 자, 자바스크립트 이 부분에서 어, 여기가 먼저 실행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비밀번호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. 그리고 여기에다가 뭔가를 입력하면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의 값이 바로 여기에 입력한 값이 됩니다.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값이 패스워드로 들어가서 패스워드의 값은 여기에 입력한 값과 패스워드의 값이 같은 값이 되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한번 그걸 확인해 볼까요? 자 여기서 제가 d o c u m e n t w r i t p a s s 라고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. fo 그리고 1111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이 자바스크립트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바로 이런 작업들은 HTML, CSS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. 즉, 사용자의 생각을 받아내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, 것은 자바스크립트나 PHP나 할수 있지만 HTML이나 CSS는 할수 없는 일이에요. 자 그럼 그렇게 받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 한번 로그인 기능을 구현해보죠. 물론 이렇게 로그인을 구현하면 절대 안됩니다. 이거 아주 허접한 방법이에요. 그런데 이건, 이걸로도 우리 같은 시사점이 많죠. 자 만약 패스워드가 1111과 같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어... 정상적인 접근이 되는 거죠. 어... 안녕하세요 주인님 만약에 패스워드가 같지 않다면 귀신지 이렇게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보죠. 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해요. 그럼 요거는 어디까지 온 거냐면 여기까지 온 거죠. 그리고 여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그거는 패스워드로 들어가게 됩니다. 자1111 이라고 하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의 값은 이제 1111이 되면서 얘와 비교를 하면 이거 전체는 true가 되죠. 그러면 자연스럽게 if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. 자 한번 해볼게요. 확인. 안녕하세요. 주인님이 뜹니다자그 다음에 f4를 누르고 1을 하나만 눌러, 하나만 넣어 볼게요. 그리고 확인 누르면 뉘신지가 뜨는 거죠. 자 이로써 우리에게 있어서. 이 웹페이지 전체가 말하자면 확정된 상태가 돼요 확정된 상태. 우리는 이 웹페이지를 더 이상 수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. 대신에 사용자가 여기에 어떠한 값을 입력했느냐에 따라서 이 if문에 있는 이 부분의 동작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. 이 프로그램에서 변할 수 있는 부분을 완전히 프로그램 바깥쪽에 사용자가 조작하는 쪽으로 몰아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제대로 된 프로그램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된 것이죠. 어때요? 그렇게 멋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무언가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든 것 같지 않으신가요? 예,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PHP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는 방법을 우리 살펴보죠.